o n n a go. 아스크립 위쪽 좋은 이가, 타이밍 이강호 선수가 아주 매각 신경 쓰다가는 그쵸. 한준혁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네. 아또 이걸 아. 혼자 해결하네요 여기서 마지막 터치 또다시 선수 교체 대상트 본퍼스는 선수 교체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조선대학교 아마 b 팀 선수들이 지금 밖에서 보이는 문 이강 호에리 방 오, 아 정말 한준혁 선수는 만복이 차고 있으면 10분 뛰면 만복 채울 것 같은데요. 저 보십시오. 네. 네. 정말 대단한 코어 근육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아. 아. 네 학생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A 3대 3 코리아 투어 2023 1라운드 1일차에 이제 두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정병준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 저희 블랙라벨 스포츠 대대상트 범퍼의 경기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7이거든요 네네.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좀 실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이재혁 선수 제가 감히 대변해보자면 평생 하던 걸 어떻게 한 번에 끊겠습니까? 맞습니다 네. 맞습니다 저라도 너무 그리울 것 같고 하던 걸안 하면 허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호 네. 선수 좋네요 등. 김준성의 슛 자리바운드로 가져옵니다 한준혁 음. 아, 직접 해결하네요 한준혁 지금은 팀에서 가장 장신이죠. 197에 센터를 보는 한재규 선수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. 어? 음. 아, 한준혁은 계속해서 아, 이 기사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준혁 선수가 3대 3을 하면서나는 3분 24초. 이연승 직접 돌파 선택. 그리고 마무리가 되지 않네요. 와. 자 이강호. 와. 이강호 정말 대단합니다. 와. 김준성. 높이가 좀 있었죠. 이연승 공을 지켜내면서 반대쪽으로. 자탑 근처에 좀 누가 있었더라면요. 김준성. 좀 길었어요. 다시 한번 기회. 이연승 김준성에게 기회가 아하. 또 왔네요. 샷클락 사초 아, 이번에도 아, 방향이 맞지 않아요? 리버울리안 하네. 그렇죠. 관중에서 탄식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. 또 들어가지 않았고, 탭아웃. 이연승이연승이 마무리 짓습니다. 스포는 이제 20대 19한점 차. 어, 이강우 선수가 좀 쓰러졌어요. 와. 발목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소리만 들어봤을 때는 좀 미끄러웠던 것 같고, 아, 아 착지할 때 지금 밟았어요. 네. 이게 잘못하면은 유파울로 가능합니 그렇죠. 네. 이번 몽골하고 호주 네네. 남자 경기에서 네. 약간 이런 비슷한 경기가 나왔었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거기는 이제 3점을 이전 어, 2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. 이 점을 쌓는데 파워로 난 거예요. 아, 근데 이게 메이드가 돼갖고 완전안 돼갖고 거기서 끝났거 참, 이거 참알 수가 없네요. 네. 아. 그 마지막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일어난 거잖아요. 그쵸. 네. 네. 아,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. 네. 네. 자, 코트 B에서는요. 지금 마스터크과 사천시청이 30.9초를 남기고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사천시청과 두점차 그리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음. 코트 A 이강호 선수의 자유투가 들어가면서 아, 이제, 이제 20대 20이 됐습니다 남은 시간 2분 28초 이연승 그렇죠. 직접 점을 찍고 싶은 것 네. 같아요 이연승의 득점 그대로 승을 가져옵니다 남은 시간 2분 19초 아쉬움의 머리를 감싸지는 대상스 범퍼 선수들 아, 너무 아쉽네요 자 맞은편 코트 b 도 사천시청이 어 마지막 점수를 넣었네요. 22대 18이 되면서. 어, 네. 자, 코트 A에서의 경기도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경기, JBY 스포츠와 한울건설의 경기로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